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중국 말고도 2차 감염이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면서 사람간의 전염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적인 전염 방식에 관한 논문이 미국의 권위적인 의학 저널에 어제 실려 여러분들께 빨리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선 우한폐렴 확진자 중국인이 독일에 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전염시켰는지 보여주는 짧은 논문인데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독일 환자들의 증상들이 다 없어진 후에도 바이러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지 타임라인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 논문에선 1월 19일에서 1월 29일 동안 바이러스의 전염 기록을 나열하였는데요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중국인 환자가 독일로 날라왔는데요 그땐 잠복기간이었는지 이 중국인 환자도 증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 미팅에 독일 환자 1과 환자 2가 참석했다네요 미팅하는 날들에는 모두 다 건강했고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 환자는 22일에 상해로 돌아가서 우한폐렴 증상들이 나타나서 26일에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환자 1과 환자 2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됐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일반 독감처럼 미세한 증상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두분다 좋아지셔서 우한폐렴 을 의심을 1도 안했는데 우한폐렴 확진을 받은 중국인이 회사에 연락해서 독일의 미팅에 참석한 분들을 검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환자 1과 독일 환자 2가 우한폐렴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증상이 하나도 없는 독일 환자 침에서 바이러스 수치를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0의 8승이나 되는 아주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 뜻은 이 환자들은 증상이 다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독일 환자 3과 4는 그 중국인을 만난 적도 없는데 독일 환자 1과 접촉한 것 때문에 전염되었습니다 환자 3은 환자 1과 비슷하게 증상이 다 완화되었는데도 아직도 침에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있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 뿐만 아니라 증상들이 다 없어진 후에도 바이러스 수치가 매우 높았고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독일 환자 4명 모두 가벼운 증상들만 있었고 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대중에 전염되면 안되니 건강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얼마나 며칠이나 더 전염을 시킬 수 있는지요? 이렇게 전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s a r 보다 낮은 걸로 보아하면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비타민 D가 무한폐렴 예방에 참 효과적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